t h a t s a o u 롱아 안녕하세요 자 제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포켓몬이 있어요 제 초보 시절 포켓몬 유나이트를 책임져줬던 노란색 애용이 제라오라를 제가 입고 지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전혀 안 했거든? 그래서 오늘 이 제라오라로 한번 레크 게임을 돌려볼 겁니다 어, 미안해 제라오라야 나 잊지 않았지? 발톱 집어넣어 그거 왜 달려들 것처럼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니? 잊지 않았어? 그러니까 내가 너데리로온 거겠지? 거의 지우와 피전투래 아니 안 버렸다니까 난 만화 끝날 때까지 유기했잖아 난안 버렸어! 8개월만에 데리러 온 거지만 아니 안 데리러 오는 사람들인데 난이 정도면 나는 솔직히 선녀야 성기도 안 봤다고? <웃음> 아니 저기요 포켓몬스터가 끝난 지가원데 지금 그 아직도 스포 안 한다고 하면 난 뭐라고 해야 돼? 아주 그냥 우길걸 게해야지 아! 아 뭐하냐! 아 진짜 아 진짜 뭐하냐고 두두리요!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두리오가 버렸어요 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자 야옹아 자, 오랜만에 돈 풀지? 오랜만에 푸는 거라서 너 힘들 수도 있거든? 아니 걱정마 오? 아니 좀 제대로 하라고 뭐하냐고 무빙? 무빙 야이 진짜 치킨 대가리 저거 아 제발 대로 똑바로 해 아니 아무리 내가 너를 이렇게 안 찾았다 그래도 이렇게 트레이너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빨리 와라, 진짜. 빨리 오라 했다. 그렇지, 그렇지. 막 맡아낼 거야, 아, 진짜. 아 그만 뺏어먹어, 이 돼지들아. 내가 이래서 제로를 안 하는 건가? 아, 아닙니다. 제로를 해야 못 들었지? 인성 아닙니다. 저 인성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오? 오, 오. 아, 아니다! 공격은 기안 눌렀어! 아니, 여러분, 제가 못 믿어요 나 공격기 안 눌렀는데. 봐봐. 아왜 안돼 이번에아 제라오라야 똑바로 해야지 내가 8개월 넘게 너안 찾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아니 잘했잖아 제라오라야 지금까지 잘했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뭐가 문제야? 우리 유기미도파양 어? 당하는 건가요? 제라오라는 기억할 것입니다 화이트! 그렇지! 일로와 미끄레곤 따 이거 어딜 어딜 미끄레 이거 이거 이거 민심 잡아야 된다 <웃음> 내 잘못이야 그지 미안하다 제라오라 이거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아 미안해 자 지금 이쪽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이거 아니 잡아야지 뭐 하냐고 됐어 살았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제발 나이새거 이제...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진짜... 아, 어, 뭐야? 뭐야? 뭐야? 어, 무빙 응, 잡아봐. 응못 잡지? 못 잡지? 자, 잡았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빠져주고요. 에이, 모르겠다. 진짜... 아, 제라오라 너무 약해. 이제... 예전에 그 느낌이 아니야. 아, 내가 알던 그... 황제 시절의 제라오라가 아니야. 지금 이거 몰래! 어 백도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. 일단 싸우면안 되는데 노래 싸움 우나 들어가야 되잖아. 자, 잘 들어갔습니다. 나이스아 야, 진짜 야마 드디어 노래 감을 찾았구나. 나이스와 <웃음> 진짜 진짜 잘 싸웠다. 이거 인정 인정. 아뭐 오잼이야. 뭐 맨날 오잼이래. 뭐 역시 포테는 죽지 않았어 나의 제라오라는 죽지 않았어 물론 약간 뚱냥이가 된 느낌이 있지만 충분히 나쁘지 않았어 괜찮아 자 준비 됐어 제 틀렸어 롱이고요한사람세요 그럼 여러분 상남자스럽지 못한 메타픽 유행하는 <목소리> 픽뭐 인기 포켓몬 이런 거는 다 남자나 고르는 거야 상남자 특 자기가 원하는 빌드 포켓몬 개발해서 게임함 <목소리> 그게 나지 나이스 컷 괜찮다 이거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좋은. 나이스 대박이야 야잘 나왔다 그렇지 와우 야 템이 좋았다 야 이거 제라우라가잘 들어가서 이긴 거야 이거 나이스 와제라우라가 진짜 잘했다 이거 너무 맛있고 딜량 1위 자내 거야 아이 맛있다 그지 무비? 어 됐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아요 전 안죽어요 줄건줘 아, 줄건줘 잠깐만. 해볼 만한데 이거? 해볼 만한데? 안 해볼 만한데? 어 미안해 미안해 아. 이번에는 방전 한번 찍어볼게요 스파크 방전 스파크 아, 방전 제가 괜찮다니까 아까 했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괜찮았어 맛있죠 도망갑니다 큐요 아 자만 행동 저에겐 자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자만할 게 있어야 자만을 하지 이렇게 완벽한데 뭔 자만을 합니까 그죠 이거 잘 들어가면 다 잡을 수 있거든 하나만 더 하나 더 와야 되거든 됐다 다 잡았다 이거 자골 일단 골 먼저 넣겠습니다 골이 우선이에요 자 좋습니다 잘했죠 나이스! 나이스! 오랜만에 나온 우리 애용구의 실력이라고요. 이거봐. 어? 아 진짜! 아, 나 잡으려고 쓴다고? 자, 보자. 보자. 괜찮아. 자, 좋은. 나이스 따봉. 야, 뭐야? 아, 유화가기 먼저긴 해, 사실. 자, 올라가야 됩니다. 아직 시간 남아 있어요 괜찮아요. 나이스! 각성기! 터지고 나 제가 죽문 이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제라우라가 너무 이렇게 몸이 찌뿌둥해서 지금 날뛰버리면은 근육통에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어주는 겁니다 어 약간 억제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음. 아니 너무 이기면 내가 무조건 이길 거 아니야 그래도 노잼이니까 그래서 억제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빼서 먹다가 어궁빼 괜찮아! 내가 어그로 끌어서 레지스트 에 먹을 수 있었거든? 약간 그 요신리스 할때 그.. 습건을 버리지 못하고 한 거다 그.. 죠 나이스! 공 뺐다! 8기득? 아, 이거 진짜 이득이야 이거 진짜 이득이에요 이거 나이스! 야 이거 진짜 이득이다! 와! 됐다! 됐다! 안돼 치지마 안돼 치지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요즘엔 방전 스파크가 아니야 제가 그냥 방전 스파크를 쓰는 거예요 나 이거 안돼 야 잠깐만 아니, 유아강을... 내 유아강. 내 유아강! 아 유화각을 놓쳤다고 내 유화각 내 유화각 아니 아아 이게 어떻게 아 잠깐만 이거 망했어 아야 벌써 망했어 아아 아. 내가 생각했던 거 이게 아니야 제라우라야 너가 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어 승질나갖고 마스터컷 좋아하고 있네 이러면서 내 눈앞에서 마스터컷 컵을 내려쳐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고 왜이왕가들맞이야마스터컵이 아. 됐어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거마스터컵 좋아하네 하면서 제라오라가 아니 제라오라야, 내가 생각한 거 있잖아,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. 제라오라야 안녕, 내가 미안해. 그동안 내가 널 너무 했지. 나랑 같이 마스터컵 가자. 해서 딱손 잡았는데 제라오라가 내 옆에서 마스터컵을 내려치는 거야. 그래도 댕공하고모가지가 뚝하고 부러지는 그 마스터컵 유화가, 그 썸네일가 그거를 내가 생각했거든.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면네냐 제라오라야? 우리도 마스터컵 가는 건 좋긴 한데, 좋긴 한데.